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카운슬러 레드송 입니다 요즘 정말 너무너무 더운데요 어무섭다 못해서 피부로 막 따가움이 느껴지는 네 진짜 여름을 실감하고 있는 중인데 모두 더위 드시지 않도록 건강에 꼭꼭 주의해주세요. 어, 생각을 해보니까 2019년도 이 신년운세를 문의 주셨고, 그렇게 신년운세 상담을 해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8월이더라고요. 네, 2019년도에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홉 번째 컨텐츠, 바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나의 전반적인 하반기 운세 네, 하반기 운세 내용에는 전반적인 이 흐름과 그리고 연애, 사랑, 음뭐 금전운, 건강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서 해석이 될 예정이고요. 과연 나의 2019년도 하반기 운세는 어떨까를 생각하시면서 영상에 이렇게 준비되어진 4개의 카드 더이중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한더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해석을 보실 때 레드타로 방송에는 한글 자막이 설정되어 져 있어요. 해석을 들으실 때는 함께 자막을 설정하셔서 보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요.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제 동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 레드송은 그 외국어의 소질이 1도 없다 보니 다른 언어에는 제가 따로 뭐 업로드를 해놓은 상황이 아니에요. 혹시나 외국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동영상 커뮤니티 제공 자막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주제 질문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나의 2019년도 하반기 운세는 어떨까? 그럼 준비됐나요? 네. 1번부터 카운슬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의 전반적인 카드들의 모습입니다. 1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은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일이나 사람을 만나는 부분들, 네,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까지 모두 매사에 꼼꼼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아요. 음,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운이라든지 심적, 이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동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본격적인 카운슬링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항상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대체로 활발한, 음, 좀 활달한 그런 성격을 지니신 것 같아요. 호기심도 많으시고 재능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재능을 발판 삼아서 하반기에 새로운 개인사업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시거나 특히 동업적으로 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더 꼼꼼하고 좀 확인을 하시면서 본인의 것을 챙기셔야 할것 같고요.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들로 힘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지만 하반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더욱더 신중히 고민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 일들이 생기실 수 있다고 하니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듯합니다. 웬만하면 사업의 시기를 조금 늦춰 보시는 건 어떠실지 또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음 약주 그러니까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금을 하시거나 뭐 유흥 쪽으로 좀 빠지신다거나 도박 이런 쪽에 눈이 뜨신다 네. 이런 나쁜 길로는 절대 빠지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양심에 가책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거나 도덕적인 문제로 빗대어 봤을 때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더 이상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른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아주 큰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네, 금전적이던 법적인 상황이던 그만큼의 그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이 1번 선택해 주신 분들이 구설수가 좀 많으실 걸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1번의 분들은 이 고민과 갈등이 정말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하반기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좀 크게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네. 금전적인 부분으로 좀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정말 믿을만한 했던, 믿을만했던 그런 친한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돈을 좀 빌려주었다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일자까지는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연애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결혼까지 정말 약속한 상대방이었지만 이 상대방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반대로 본인에게 다른 이성의 그런 유혹들로 부적절한 상황이 좀 만들어져서 관계 유지가 힘들어지는 것. 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와는 너무 정반대적인 그런 상대방의 이 성향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심각하게 좀 고조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적인 부분, 이제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함께 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동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묘하게 입장을 이 1번 분들에게 불리하게 좀 바꾸어 버리게 되는 말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꼭이 한자성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경소사 네,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좀 대처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힘내시고 잊지 말자 물경소사! 네. <웃음> 1번의 해석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전반적인 카드들의 모습입니다.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연애와 금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져 있는 모습인데요. 카운슬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애정이 있는 그런 감정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심도 이해심도 아주 뛰어난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꿈을 꾸었을 때 뭔가 꿈이 잘 맞는다거나 직관력이 좋아서 좀 예지력을 가지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상반기 때부터 이두 갈래 길 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일이나 사랑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드셔서 계속 이어가야 하나, 그만두어야 하나 그런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뭐 작게 예를 들어, 들어보자면 이사 같은 문제의 경우도 이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선택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오셨던 것으로 보여요 일에 관련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부분까지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던 내가 스스로 노력한 만큼은 보상을 늘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해서만 그쳤던 것 같이 보입니다. 음, 아직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것같은데 어, 하반기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금전적인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나중에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상황도 생길 수 있을 만큼 금전적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애운의 경우 운세를 한번 보니까요 어 영화 속 대사 한 줄이 생각이 나는데요. 뭐시중언디. 네, 뭐시중하냐고.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저는 어 대사는 안될것 같아요, 그죠? <웃음> 먼저 이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카드가 나와서 번뜩 생각이 나서 조금 웃자고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보살펴야 하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셔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 나 자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해 주고 가꾸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솔로이신 경우라면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알아 가면서 사랑하는 동안 분명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성큼 나에게 다가올 것 같다 라고 해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특히 본인의 자존감을 좀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의 자존감을 먼저 높아져야지만이 많은 사람들도 본인을 높이 인정해 줄수 있고 우정으로든 사랑으로든 쭉이 사람들과의 관계,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두 분의 관계, 만남의 상황은 쭉 지속되어질 확률이 높고요 좀더 깊은 관계로 진전해 나간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와있기 때문에 연애적 부분의 이야기로는 아주 안정적인 해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좋네요 네. 건강의 부분에서도 하반기로 가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 때 받았던 고민, 이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지금은 뭐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나아진다고 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분들에게 팁을 좀더 드리면 이 여름에 올 여름에 계곡이나 수영장이나 뭐 워터파크 등에 이 물과 관련된 여행을 좀 많이 다녀오신다면 이물에물속에 좋은 기운을 더 흡수하고 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 꼭 물로 통한 여행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번 분들 파이팅! 네 이번에 해석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카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번의 전반적인 카드들의 모습입니다. 3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은 어, 전반적으로 이 메이저 아르카나라는 카드들의 모습이 줄을 이루는 모습인데요. 메이저 아르카나란 타로 한 대, 그러니까 78장 중에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22장의 카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중요한 뼈대라. 음. 그만큼 하반기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것 같은데 카운슬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 이두 장이 제 눈에 확 띄는데요 일단은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상반기 때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의 상황들이 좀 펼쳐질 것같고요 지금의 시점에는 음, 새로운 일을 시작, 뭐 구상하거나 생각이나 뭐 일에서의 좀 전환점이 되어져 가고 있는 네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 때 상당히 좀 힘드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으신데 음,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한 그런 상황들을 겪어 오셨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시기가 되실 것 같고 균형감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시게 될것 같아서 마음의 고단함이 있으셨던 것 한시름 놓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때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건강에 대해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시거나 치유되는 기간을 보내시게 될것 같고 일에 대해서는 나와 입장이 달랐던 상대방이 좀 있으셨다면 서로 타협하는 그 타협점을 찾게 되고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화합과 균형이 되어지는 음, 그런 시간을 보내시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직접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꽉 막혀있던 것만 같던 그런 상반기 그런 답답했던 상반기 때와는 반대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기분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금전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어, 3번 분들은 대체로 물질적으로 뭔가 타인들에게 잘 쓰고 좀잘 베푸는 그런 성향을 지니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음, 뭔가 잘 나눠주는 그런 카드의 모습이죠. 어,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본인의 이득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음, 금전 관리를 조금 못하시는 그렇게 또 표현을 뭐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뭔가 통제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남에게 이잘 쓰고 잘 베푸는 이런, 물론 이게 좋은 마음이시겠지만 그 부분들을 이용해오는 상황들이 하반기에 생길 수 있다고 하니 그부분의 재정관리에는 꼭 신경을 좀 쓰셔야 할것 같고 반대로 본인이 원치 않았던 부분인데 금전이 좀 새어나간다. 음. 그런 상황들도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생길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돈은 금전은 돌고 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출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와 관련된 하반기를 본다면 상반기 때부터 이 연인이었던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좀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이 부분들은 이어져 갈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서로의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뭐 계속 끙끙거리고만 계신다면 하반기에는 좀 가슴 아픈 그런 이별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이별을 생각지 않으시는 거라면 하반기에는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힘들어진다고 막 이렇게 피하시지 마시고 불편한 상황과 맞닥뜨리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계속 대화를 시도를 하셔서 관계를 쭉 이어가도록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두 분이서 대화하시기가 정 힘드시다면 중립적인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직한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3자라면 이 레드송과 같은 상담가도 좋고 기관에 도움을 청해보셔도 좋고요. 물론 지인도 좋습니다. 다만 지인의 경우에는 꼭 서로의 입장을 함께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직 묵혀놓은 이야기가 있다면 꼭 서로 마음으로 대화를 하셔서 연인과의 사랑을 지켜나가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3번에 해석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번의 전반적인 카드들의 모습입니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중재자로서의 개입,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 주는 카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네. 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카운슬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시것 같고 사회적 경험이 많아서 지식이 좀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현명하게 좀 잘해 줄수 있는 그런 상냥하지만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신 분들인 것 같아요 교육 쪽에 관련된 일이 아주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이미 그쪽 분야로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다른 분들의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음, 상담을 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유독 본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주변인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고 여태 했던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남들을 챙겨주셔야 할 상황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전적인 부분에 해소라든지, 사람 간의 그런 감정적인 갈등 부분, 혹은 뭐 소개팅이나 주선,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중재 역할입니다. 음, 금전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다가 본인에게까지 뭔가 부분적으로 금전 손실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휘말리지 않아도 될 일에 휘말리게 되어서 골머리를 썩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금전적인 일에 관해서는 마음이 아주 좀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쓰이시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좀 거절해 주시기를 어, 조언 드리고 싶네요. 감정적인 부분들로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더라도 도움을 요청한 상대방에게 오히려 본인의 감정이 도로 상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반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좀 청하더라도 쉽게 개입하지 않으시길 정말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4번의 분들은 본인 스스로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2019년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시험이나 승진의 기회가 있어서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신다면 하반기에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리실 것 같은데요. 음... 하반기는 웬만하면 여럿이 힘을 합하여서 노력하거나 뭐 일을 헤쳐 나가기보다는 혼자만의 그런 정신력 싸움으로 헤쳐 나가는 것이 본인의 하반기 운세를 좀 좋은 쪽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겠다라고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정운을 보자고 한다면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지금의 인연이 아주 좋은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음 아직 인연이 없는 솔로 분이시더라도 하반기에 누군가 좋은 인연의 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급해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4번 분들의 카드가 아주아주 아주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애정운을 봤는데 이 애정에 대한 카드를 봤는데도 부적절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또한번 나와 있거든요 어,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하반기에 정말 다른 분들 사이에는 개입을 안 하시는게 음 개입하셔야 되는 상황을 좀 멀리 멀리 하시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이 좋은 인연과의 연이 다 하게 된다면 끊어지게 된다면 특히나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스스로가 이 연인과의 좋았던 과거에 자꾸 연연하게 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정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바래왔던 목표나 일상생활까지에도 정말 지장이 올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는 다른 주위 사람들 말고 연인에 대한 이사랑이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연인과의 신념을 꼭 지키시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함께 쌓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번 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4번의 해석도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홉 번째 2019년 하반기 운세의 카운슬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지는 마세요.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고 재미로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복채를 대신하여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번 영상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레드송 다음 방송에도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